누구세요? 어? 오셨어요?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열어드릴게요 다리 조심하시고 안 어. 들어오셨어요? 네? 저.. 전화하시지? 빰! 이게 뭔지 아세요? 제가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웠거든요. 근데, 밖에서, 어, 엄청 맛있어 보이는 와플을 사왔어요. 와플. 그리고 국화빵도 사왔고요. 짜자잔. 뭐야 이거. 생크림이 별로 없네.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파는 천 원짜리니까 어쩔 수가 없네. 먹어볼게요. 근데 음 맛있다 음음 음. 사실 여기 오시라고 한 이유가 같이 먹자고. 아, 반 그쪽 반 먹으세요 맛있죠 그리고 이거는 블루베리 딱딱 딱 봐도 딱 봐도 블루베리처럼 생겼죠 이것도 반 줄게요 이것도 많이 드세요 음 근데 밖에서 파는 거라 그런지 살짝 눅눅한데 아니냐 좀 제가 이거 사서 집에 와서 음 그쪽 기다리느라 솔직히 좀 기다려가지고 약간 눅눅해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살짝 눅눅한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부드러운 눅눅함? 아우 블루베리 블루베리 괜찮다 블루베리 맛있다 자 요거는 뭘까? 아 이거는 초코 초코 와플 초코 시럽이 들어있어요 제가 봤는데 똑같은 어, 와플에 생크림 하지만 시럽만 다른 초코 오 초코 냄새가 좋아 이거 드세요 잘 드시네 진짜 빨리 드신다 그러다 체하면 어떡해요 그래다채하면은안 돼요 아퍼 토해야돼 아니야 손 따야지 응. 근데 옛날에 손 따봤는데 바늘로 딱 아, 초코시럽은 별로다 냄새만 좋지 그렇고, 시럽은 내 스타일 아니네요. 음, 맛있어요? <웃음> 많이 드세요. 아, 맞다. 우리 처음 만났으니까 통성명 해야죠. 저는 한국천민 한천입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국화빵도 같이 팔길래 와플이랑 사봤어요. 이거 다 드세요. 다 드세요, 다. 응? 이거는. 분홍색 시럽이 들어있는데? 딸기 시럽. 그러므로 이건 딸기 와플. 딸기 와플. 음. 새콤달콤한 게 딸기의 그 특성을 잘 살렸어 잘 살린 시럽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좋아하시네 와플 진짜 좋아하시나봐요 저도 와플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본 적은 처음이에요 싸서 어? 자 이렇게 딸기 시럽까지 먹어봤고 그다음 또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약간 아쉽나요?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거는 과연 어떤 시럽이 들어 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? 아 제가 제일 처음에 먹은 게 사과 시럽인 것 같아요 어? 이거 왜 시럽이 없지? 아 그냥 생크림 와플 시럽 아무것도 없는 생크림 와플 맞아 맞아 그것도 있었다 생크림 와플도 요거 아무 시럽 없는 와플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, 와플 매니아이시니까 자 많이 드세요 아, 음, 잘 드시네 잠시 제가 집에 맛있는 거 사오면 초대할게요. 오세요. 비싼 건못 사주고 내가 또 신분이 천민이라 그렇게 비싼 건못 사주어. 알겠어 고맙소. 아우, 생크림, 와플, 이건 왜 먹는지 모르겠다. 차라리 시럽이 있어야지, 무슨 맛이 나지. 이건 그냥, 무슨, 그냥, 아무 맛도 안 나는, 음, 아무 맛도 안 나는, 뭔가, 눅눅한 그리고 생크림 때문에 살짝 느끼하나? 음. 그런 맛이에요 이거 어떤 맛인지, 한 입, 서로 한입 먹어보고, 맞춰보기. 마지막이니까. 자. 기렇게 놔둘게요. 과연, 어떤 맛이지? 음. 이것은.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내란 말이야 생각해내란 말이야 좀더 먹어봐야겠어요 음 흥? 아니? 니가 정녕 아무 맛도 낼줄 모른다는 것이냐 너의 그 저고리를 벗어보아라 뭐지? 도저히 모르겠네 그냥 꿀 같은데 그냥 달기만 해요 단맛 자 여기까지 한국천민 한천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배웅 해드려야지. 저기 나가는 문 아시죠? 잘 가세요. 지금 가세요. 바로 나가세요. Get, get out. Get out. Get out. 안 되겠군. 내가 데려다 주겠군. 당신 나가는 방법 몰라? 일로 오세요. 자. 자, 제방 한번.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와서 맛있는 거 함께 먹어요 안녕